경북 아파트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유리없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우려가 이처럼 확산되는 이유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돌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를 끼고 집을 열어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시장을 왜곡하는 전제현상이기도 하다. 경북지역은 이달부터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1천만원도 안 나는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경북 매매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호항시 남구 지곡동 휴자그린 1차 아파트 84.5는 지난해 12월 3억 8,900만 원의 실거래 가격이 체결됐는데 이는 해당 평행의 최고 매매가보다 5,550만 원 마이너스 12.5%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3억 8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3천만 원 플러스 8.6% 이 오른 금액으로 계약했다. 가격 차이는 900만 원이다. 구미시 현곡동금호올림폴레 1차 아파트 84.87는 지난해 11월 3억 7천만 원의 실거래 가격이 체결됐는데 이는 해당 평행의 최고 매매가보다 7,700만 원 마이너스 17.2%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3억 6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됐다. 가격 차이는 1천만 원이다. 구미시 남통동 남통이 변한 세상 아파트 110.73는 올해 1월 3억 3천만 원의 실거래 가격이 체결됐는데 이는 해당 평형의 최고 매매가보다 3천만 원 마이너스 8.3%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3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됐다. 가격 차이는 1천만 원이다. 광황시 북구 양덕동 양덕하우스토리 아파트 124.96는 지난해 12월 3억 2,300만원의 실거래 가격이 체결됐는데 이는 해당 평행의 최고 매매가보다 3,500만원 마이너스 9.8%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3억 2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됐다. 가격 차이는 300만원이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3구 트리니엔 4차 아파트 67.7억는 올해 2월 3억 100만원의 실거래 가격이 체결됐는데 이는 해당 평형의 최고 매매가보다 2,900만원 마이너스 5.8%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3월 2억 9 5 0 0만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500만원 플러스 1.7%이 오른 금액으로 계약했다. 가격 차이는 600만원이다. 경산시 암양읍 경산안시 휴플러스 아파트 84.6일는 올해 1월 2억 9 8 0 0만 원의 실거래 가격이 체결됐는데 이는 해당 평행의 최고 매매가보다 2 7 0 0만원 마이너스 8.3%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3월 2억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2천만 원 플러스 7.4% 이 오른 금액으로 계약했다. 가격 차이는 800만 원이다. 안동시 수상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59.56는 올해 1월 2억 3천 5백만 원의 실거래 가격이 체결됐는데 이는 해당 평행의 최고 매매가 보다 300만 원 마이너스 1.3% 낮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2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6천만 원 플러스 35.3% 이 오른 금액으로 계약했다. 가격 차이는 500만 원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 원, 2,799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4억 원 수준이었던 사고액은 지난 2017년 74억 원, 2019년 3 4 4 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공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민간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에서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입자,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 대위변제해준뒤 추후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구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통전세가 많아지면 심각한 사태가 올수 있다. 며 임차인이 피해를 볼수 있고 보증 섰던 기관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고 우려했다. 이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가입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고 덧붙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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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시티 내에 공동주택 계획 코스를 최초 589호에서 4456호로 변경 허가한 영향으로 황시 미분양 물량은 경북 전체의 절반 펜타시티는 35%를 차지했다. 본의 기초단체장 중 수도권 등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시군에서는 전세살이를 하는 있는 지자체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공직자연리 위원회공고 제2022마이너스 4호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역구 이외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기초단체장은 10여 명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포항시의 이강덕 시장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19억 6천 100만 원와 분양권 4억 5천 8백 98만 원. 임차권 보증금 10억을 보유하고 포항해선 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과 붙인 소유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1천만 원을 신고했다. 두 번째로 많은 경주시의 준하경 시장도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시가격 22억 2천 8백만 원. 포항 산가 대구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경주엔 보유주택 없이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신고했다. 영천시 최기문 시장은 서울 종로구 아파트 54억 원과 영천에선 아파트 보증금 300만 원과 모친 소유 단독주택 5,890만 원을 신고했다. 문경시 고윤난 시장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2억 9천만 원과 상가를, 서울에는 오피스텔 2채와 근린생활시설을, 문경시에는 아파트 9,080만 원을 신고했다. 안동시 권영세 시장은 경기 안양시 4억 9,700만 원과 안동시 1억 9,600만 원의 아파트가 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구미시 장세영 시장은 경산시의 아파트 2억 1,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구미에선 임차 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신고했다. 의성군 김지수 군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 11억 와관내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신고했고 평성군 윤경희 군수는 포항시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억 1,903만 원와 관내는 모친 소유 단독 주택 1억 4,400만 원이 있다. 영양군 오도창 군수는 대구 북구 2억 3,100만 원와 영양군 1억 6천만 원의 아파트 각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영덕군 이진 군수는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13억 8,500만 원과 관내에 상속받은 단독주택 2,110만 원을 신고했다. 단체장들은 부양 중인 자녀를 위한 주택이다. 와 부모님 주택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는 대답이 대부분이고 개인정보에 해당돼 답변해 줄수 없다. 고 말하기도 했다.